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한국의 거대한 하나의 제국인 리니지 최근 리마스터도 진행하고 거의 뭐 전세계 최초라고 봐도 무방할만큼 모바일기기로 pc게임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어마무시한 업데이트를 진행한과 동시에 20년간 고수해온 정액제를 버리고 드디어 부분유료화를 선언하면서 저같은 천민도 귀족들만 한다는 리니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리니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부터 해야겠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귀찮게 회원가입을 해야하지만 오? 다행히도 구글 아이디로 접속할 수도 있군요 역시 대기업의 게임답습니다 그러면 귀찮게 회원가입을 할 필요없이 바로 게임을 설치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게임을 설치해야하는데 어? 뭐라는거야? F**k u c you! 이거 왜래 아무래도 제 컴퓨터에 잠들어있는 자비스가 주인님에게 차마 똥을 먹을 순 없다고 발악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고 싶었지만 결국 컴퓨터는 굴하지 않았고 패배한 저는 서브컴의 겨울 리니지 설치를 마쳤죠 자 그럼 이제 멋들어지게 캐릭터를 생성해볼까요 리니지의 캐릭터는 총 8가지가 존재하는데 <웃음> 뭐 사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때려 죽이는 놈이 장땡이지 아무튼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투명 드래곤은 겁나게 강하니까 용기사를 선택하고 게임을 시작해보았습니다 이상하게 게임을 리마스터해도 uhd 지원이 안되는지 u i 들을미쳐날뛰더라고요뭐 그건 그렇다치고 난생 처음으로 하는 리니지지 않습니까 뭐든 처음 시작하는 게임은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재밌다고 했나요 그래도 뭐 일말의 재미를 주는 요소라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 게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거 겠지 라는 마인드로 한번 이악 물고 끝까지 플레이 하겠다고 다짐하며 캐릭터를 움직여 봤습니다. 처음 받은 퀘스트의 내용이 허수아비를 때려서 레벨업을 하라면서 앞에다가 던져줍니다. 그러면 영문도 모른채 존나게 허수아비를 클릭질해야되면 어느새 레벨 5가 되어있고 무슨 점핑 캐릭터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퀘스트를 따라가면 게임을 시작한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30레벨을 그냥 뚝딱 하고 달성하게 됩니다. 뭐지 내가 알고있는 리니지는 레벨업이 그렇게 어렵다던데 이상하다 아무튼 이후 모든 진행이 똑같습니다 퀘스트를 받고 해당 몬스터가 있는 곳으로 텔레포트를 하여 몹을 잡고 퀘스트를 클리어해서 레벨업을 하는 무한반복 무간지옥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되죠 그렇게 한 55레벨까지 키우다보면은 이제 퀘스트가 뚝 하고 끊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얼하냐 pc방 린저씨들의 화면에 항상 보이던 그 던전에 들어가서 그냥 물약 사두고 하루종일 자동 사냥 돌리다가 물약 떨어지면 다시 마을와서 물약 사고 다시 자동 사냥 돌리고 외출해야하면 모바일 어플 켜서 원격으로 이직거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더라고요 이게 리니지의 끝입니다 아 물론 뭐 레벨업 훨씬 더 많이 하고 퀘스트 좀 깨고 장비 좀 맞추면 뭐 공선 정도 하고 그런 컨텐츠가 있게 하겠죠 그런데. 근데 레벨 55 이후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리니지 그겁니다 하루종일 그냥 던전 들어가서 몬스터만 주구장창 잡아대는 그거요 아무튼 게임은 대충 이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리니지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리니지는 29800원이라는 비싼 정액제를 내려놓고 부분무료 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럼 대체 이놈들이 수익을 어떻게 땡길까 하고 한번 궁금해서 플레이해보았거든요 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리니지에는 아이나사드의측폭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부분유료화로 변경이외에도 이 버프가 계속 존재하는데 이 버프는 경험치를 획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버프입니다 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이 버프가 1단계라도 존재하게 되면 경험치 보너스가 100% 그러니까 기본게임의 2배인데 만약 이 버프가 없어졌다? 그럼 경험치는 쥐꼬리만큼 오르고 아이템도 돈도 드랍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게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거냐구요 뭡니까 돈이죠 이 디버프들을 상세시켜주는 아이나사드의 가오상자를 31치를 5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29800원짜리 정액제를 없애고 접속만 무료로 풀면서 사실상 월에 5만원씩 헌납하는 구조로 변경된겁니다 게다가 이게 계정이 아니라 캐릭터당 버프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버프를 2단계 3단계 4단계를 올리면 올릴수록 경험치 획득량이 아이템 드롭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말 그대로 돈을 지르면 지를수록 경험치도 빨리 먹고 아이템도 가득하게 얻는 그냥 미친 구조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게 날강도가 아니면 대체 뭡니까 마치 무료인 것 마냥 포장해두고 사실은 정액제 가격을 뻥튀기 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개호그 취급을 받으면서 까지 게임을 아직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아니 법에만 안걸리지 거의 사기 인각 아닌가 이정도면 이렇게 한국의 게임을 선도했던 리니지는 돈에 미쳐 호구들을 줄세워놓고 어떻게든 무지막지하게 돈만 뽑아 먹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마세요 탈출은지능순 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